안녕하세요. 예스여가 위니입니다. 오늘은 하루의 피로를 한동작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한다리 벌려 비틀기 해보겠습니다. 비틀기는 척추 전체뿐 아니라 골반, 고관절, 어깨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어지고 피로한 상태에도 바로 전신이 풀어지고 피로가 회복되어집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한 동작으로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한다리 벌려 비틀기 강추할게요. 오른다리를 오른쪽 옆으로 펴주세요. 이제 비틀기 해볼게요. 오른손 엉덩이 옆에 바닥. 왼손 허벅지나 무릎 편안한 곳을 살짝 짚어주시고 먼저 척추를 부드럽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왼손을 다리를 밀면서 저 골반의 하부 부분이 비틀어질 거예요 느껴보세요 비틀어지는 골반 속 느끼면서 뒤쪽으로 봤을 때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 꼬리뼈 그 위에 천추가 반으로 접히는 느낌 들수 있도록 양손을 살짝 힘을 활용해서 비틀어 보시고 어깨 힘 풀고 허리 엉덩이까지 힘을 푼 가운데 배 옆구리 허리도 아래서부터 마디 마디 마디 느슨한 꽈배기를 틀어 올리듯 비틀어 봅니다. 여기서 긴장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나는 너무 부드럽다 이런 느낌으로 가슴 명치까지 살짝 비틀고 다리 발끝까지 힘풀고 목에 힘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시선 뒤쪽 자연을 바라봅니다. 하나 숨 쉬면서 전신의 힘을 풀고 둘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가 하부에서부터 위쪽까지 고르게 마디마디 마디 비틀어졌습니다. 그 척추 마디마디의 힘을 풀고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무릎 위에 손 얹어주시고 우리 몸의 기둥 전체를 비틀었기에 우리 몸의 중심이 저리저리 시원하게 풀어져갑니다. 내 몸의 중심으로부터 머리끝, 손끝, 발끝 전체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반대쪽 해볼게요. 왼다리 오른다리만큼 열어주시고 오른다리는 이제 접어주시고 거기서 요추천추 꼬리뼈 골반 하부를 부드럽게 세운 가운데 왼손 엉덩이 옆에 바닥 오른손 무릎 또는 허벅지 쪽 대주시고요. 바로게 세워져 있는 척추 무릎을 밀면서 저 제일 밑에 골반이 비틀어지는 걸 느껴주세요. 골반 하부가 비틀어질 때 꼬리뼈 그 위쪽 천추가 반으로 접힙니다. 그렇게 연상하면서 힘을 풀고 비틀어주세요. 배옆 꼬리 허리도 아래서부터 마디 마디 마디 아주 느슨한 꽈배기를 한 바퀴 틀어주시고 무겁게 힘풀고 다리 발끝에도 힘을 풀어주세요. 가슴 명치, 목에 힘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고개를 뒤쪽 나무를 바라봅니다. 편안하게 이완 호흡하면서 하나, 숨쉬고 전신을 풀어놓고 셋소리를 들으면서 쉬어주세요. 둘, 셋 돌아와서 무릎 위에 손 얹어주시고 다시 한번 좌골 내려놓고 가슴 어깨 끝을 툭 떨구어 줍니다. 비틀어진 척추, 내 몸의 중심 기둥이 풀어져서 전신이 가벼워집니다. 허리 골반 엉덩이 다리 발끝까지도